안녕하세요 프로 일상로 잡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셔츠가 아닌 롱패딩을 입고 있는 이유는 좀 이따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롱패딩을 입고 있고요 제가 제목과 같이 비행기를 처음 탄 에피소드를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때는 바야흐로 2009년 제가 22살 때 해병대에서 위로 휴가를 나왔을 때 군대 똥기 누나가 비행기 표를 사주셔서 그때 처음 타게 되었는데요. 같은 반향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공짜로 얻어탈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일단은 내려가는데 있어가지고는 큰 에피소드가 없었는데요. 제가 올라올 때 아주 큰 에피소드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는 해병대에서 복무를 하면서 강화도 교동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다리가 이어져 있지만 은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지만이 교동도를 갈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라이터가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라이터 뿐만 아니라 담배도 좀 귀할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휴가를 나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휴가를 나와서 아 우리 부대에서 라이터가 되게 귀하니까 라이터를 챙겨가자 그러면 은 선임들한테 이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라이터를 엄청 챙겨갑니다 어, 아마도 100개 정도는 챙겨가지 않았을까 어, 집에 라이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제가 알바를 하면서 모아둔 뭐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비... 비행기를 두번째 타는거 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소지품 검사를 하잖아요 저희가 저는 당당하게 제 소지품을 다 보여줬죠 왜냐면은 어, 난 당당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됩니다 아까 라이터 100개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공항에 라이터를 100개 가지고 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면은 라이터를 100개를 가지고 비행기를 아마 탑승하지 않았을까 <웃음> 어. 결국에는 공항에서 모든 라이터를 회수를 당합니다 다내 라이터인데 이제 라이터를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대에서 귀한 라이터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약간 쭈구리 모드로 라이터를 좀더 달라고 협상을 해 보는데 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어딱한 개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라이터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그래서 라이터 100개 중에서 98개 정도를 횟수를 당하고 2개 정도를 가지고 추가를 복귀했습니다 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라이터를 1개 이상 가지고 탈수 없구나 어, 이런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알려줬다기보다 제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어, 나만의 지혜가 아니었나 <웃음> 정말 그때 공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저를 보는 시선이 뭐였냐면요 어, 저 사람 군인을 빙자한 간첩이 아닌가 <웃음> 이런 눈빛으로 봤었는데요 지금은 정말 웃픈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어, 저는 이제 출근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 영상 본질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어, 앞으로 1일 1영상에 대해서 어 좀더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게을러서 그런가 봅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도 유의하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